윤 후보 부인이 굉장히 사교적이다. 지난달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감정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저께 한 발언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달에는 굉장히 사교적이었다가 지금은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 세간에서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를 벌써 손절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는 후보가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심지어 영부인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누가 영부인 뽑는 선거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학력이조, 경력이조, 주가 조작, 땅 투기 등 여러 사건들의 자초지정을 따지자고 한 것이고 거기에 윤 후보가 행여나 검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하는 등 개입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자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일가 부정국회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는 김건희씨의 학력 및 경력위조 사건이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위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고발 등 여러 조치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출마 명분으로 부정의함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이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사유화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을 비호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 후보는 출마한 후에는 공정,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윤 후보를 포함해서 윤 후보의 가족들은 어느 모로 보나 공정과 거리가 멀고 상식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윤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사가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